지금 설명드릴 거는 어, 폰트 설치하는 사이트에 그대로 접속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이버에서요 검색하는데 네이버 한글 한글 아름답게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검색하면, 검색하면 네이버 한글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하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은요. 네. 자, 오른쪽 상단에 목차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목차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 어, 위쪽에 메뉴가 나눔 글꼴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나눔 글꼴을 클릭하면요. 은 클릭을 하면 네. 클릭하면 이렇게 나눔 글꼴 그 모음 설치하기란 뭐 메뉴가 보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윈도우 용이라는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자, 왼쪽 하단에 나눔 글꼴 폰트가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뭘 누른다고요? 여기. 나눔 글꼴 모음 설치하기.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들어와서. 노릇물건 설치하기, 윈도우형 클릭하면 왼쪽 가단에 이렇게 설치가 되기 시작한다. 다운로드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면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다른데, 건 여기 있니다 네, 익스플로러에서는 실행이죠. 어, 제가 첫날에 혹시 수업할 때 얘기를 안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크롬에서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익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하시면 저랑도 화면이 다 다르고요. 오류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고요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고 크롬을 쓰자고 얘기를 하는데 목이 터져라 크롬을 안 쓰시고 <웃음> 딴걸 쓰시면 서 자꾸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크롬으로 하시는 거예요. 크롬으로요. 네. 크롬으로 들어가서 지금 는 거예요? 네이버? 아니요. 자. <웃음> 음. 지금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거는 그런 게있단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지금 CD로 다 USB로 다 아, 드렸잖아요. 네. 드렸으니까 그냥 그걸로 설치하면 된다고요. 되는데 만약에 USB가 없을 경우가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PC에 설치해야 되는데 내가 USB를 안 들고 갔어 네. 근데 폰트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설치하는 방법을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지 지금또 똑같이 하게 되면 이중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중으로요 네자 네. 네. 네.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들으셔야 되니까 네. 설명을 듣고 하셔야 돼요 설명을 듣고요 자. 여기 설치가 되면 왼쪽에 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은 어,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이거를 제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가 쭉 어, 진행이 됩니다. 네. 예 누르시고 네,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네. 설치 누르면 쭉 어, 폰트가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 네. 다 되면 다듬, 다듬 누르시면 돼요. 다 되면 네, 다듬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닫기. 네. <웃음>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두 번째, 자 한글 한글 아름답게 해서 제공해주는 네이버 한글 폰트는 설치했고요. 자 이번에는 배달의 민족 폰트입니다. 배달의 민족 폰트 이렇게 검색하면 검색하면 예벨의 민족 폰트라고 검색하게 되면요 아래쪽에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우아한 형제들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왼쪽에, 왼쪽 상단에 우아한 형제들 메뉴가 보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꼴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예, 글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여기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글꼴체가 나오는데 새로운 글꼴체가 하나 추가됐네요. 얼찌로체라고 음. 우리가 없던 체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형 설치하기 버튼 보이나요? 음. 얘를 딱 클릭해가지고 네, 클릭한 다음에 어,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요. 얘를 클릭하고 누르면 누르면요. 누르면 네. 설치 화면이 나옵니다. 설치 화면. 그래서 설치 화면에 나오면 설치 누르고 네.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설치가 쭉 됩니다. 설치가. 설치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에 오한 건 설치 안 했잖아. 네. 한상태부터요 아까부터. 오한 안 설치 안 했잖아. 이제. <웃음> <안 웃음> 아. 배달앱 이제 폰트 체도다 설치 아까 일곱 아, 개다 아, 네. 드렸어요. 거기 다 제가 지금 설치하는 얘기하는 거는요. 네, 네, 네. 다 제가 이미 다준 거라고요. 이미 어, 다 드린 거기 때문에 네, 네. 다한 거예요. 다한 거. 네 하신 거예요. 네다 하신 거예요, 어, 여러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지금 계속 설명 할 필요 없다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왜 계속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네. 뭐 한거나 설치를 눌러야 되는데 설치를 안 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뜯는 설치 안 했다고 요그 설치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아그거민이거 설치 안. 그건 안 해야 된요그한거 설치 안 했잖아. 설치 안 했지. 아니 여기 있잖아. 어. 아니 했을, 했어 교수님 여기 있으니까 설치를. 그렇죠. 네. 다그있죠 네. 설치했 자. <목소리가> 이렇게 어. 윈도우형 설치하기 해서 배달의 민족을 설치했으면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이번에는 한나체라는 게 있고요 음. 보이세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나체 에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량 뭐 뭐죠 이렇게 기량 해량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해서 하나씩 클릭해 가지고 하나씩 설치하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설치하고 클릭하고 설치하고를 그냥 쭉 내려가면서 하시면 하면 정상적으로 폰트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폰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폰트 설치하는 게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대신에 한번 이 PC에 이런 폰트를 설치를 했으면 나는 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PC에는 폰트가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다른 PC에는 지금과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이 폰트를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작업하다 보게 되면 요 분명히 나는 예쁜 폰트를 써서 만들었는데 다른 컴퓨터에 갖고 와서 그걸 열면 내가 쓴 폰트가 아니라 다 깨져서 나오는 거죠. 뭔가 이쁘게 안 나와 분명히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런 폰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폰트를 써서 만드는지 알아야지만이 또 그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성체라든지 뭐 도연체라든지 열한살체라든지 한나체가 그그 그 뭡니까 주화체까지 이렇게 설치를 쭉 하시면 여러분들이 폰트 설치가 다 끝나는 거고요. 다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을 제공해주는 어, 배달의 민족 책까지 다 설치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눈누 폰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 폰트 눈누 폰트라고 검색하면 요자 눈누 폰트라고 검색하면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라는 데가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어 폰트와 또는 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상업용 폰트를 구입할 수가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양진채 쿠키런부터 저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배달의 민족 얼지로체 그다음에 롯데마트체 그다음에 뭐 삼겹살체도 있고 그죠? 에어커드림체도 많죠. 그죠? 보이세요? 여기에요. 아까 저그음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몬테소리체 그죠? 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몬테소리체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을 받기 전에 다운을 받기 전에 네, 이 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무료로 쓸수 있는지를 또 알려줍니다. 네, 상업적 적으로 가능한지 무료로 쓸수 있는지를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 인터넷 속도가 느린 건지 제 PC가 느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 폰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얘는 100% 다무료예요 그죠? 온갖, 유료 판매는 금지하지만, 온갖 폰트를 수정이나 복제나 배포해서도 상관없다라고, 그죠? 예. 네. 허용을 다 해놨죠? 그죠? 예. 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사이트 들어가서, 이 폰트를 다운받아서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여기, 눈누 폰트라는 사이트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폰트들을 많이 설치하시면 어 좀더 다양하게 여러분들 어 무언가를 만드실 때좀더 폰트를 예쁘게 해서 좀더 깔끔한 영상들 또는 깔끔한 문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